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여러분 호토파이요 여러분 저랑 은혜랑 처음으로 태교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태국으로 갔거든요 근데 사실 임신을 하기 전에 쿠키커플 있잖아요 경식이랑 쿠리코랑 발리를 원래 가기로 했었는데 푸켓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태국 푸켓에 4시 가가지고 태교여행을 하러 갈건데 내일 모레 가거든요 근데 내일 저희가 이미 인천으로 가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내일 결혼식 사회를 보는데 누구 사회를 보냐 바로 이 예쁜 집을 지어준 시공사 분의 아드님 이죠그 아드님이 곰팡이 분이시느라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사회를 받으리겠다고 작정을 했고 내일 사회를 보러 가는데 저희는 오늘 짐을 다 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짐싸자 은혜야 렛츠고 <웃음> 눈은 안 뒤집었는데 너 쭈팡이 때문에 안 혼난 줄 알아? 나 요새 살쪄가지고좀 음. 그런 거 하기 싫어 은혜야 너 자존감 떨어지지마 너 얼마나 예뻐 나만 한 보자 아이 예뻐 <웃음> 진짜 살이 대접되나? 저도 나중에 같이 빼면 대 운동하고. 진짜? 나도 지금 너 때문에 안 빼고 있잖아. 나 너랑 똑같을 거야. <드니> 너부터. 닥쳐 뒤지. 어우 미안해. 한 대쳐 이거는 괜찮은 거야. 한 이분 조금. 자 그럼 그래서 일단 짐을 한번 싸보도록 할게요. 일단 덥자아 마지 거기. 그러면 나는 난방을 한네개가져올게 아야 하나 걸치고 와볼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너 너무한 거 아니야? 기다려. 간다 <드니> 한번도망갔어 거야.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저는 다 골랐습니다. 넌뭐 입을 거야? 잠깐 소리 질러봐봐. 잠깐 소리 질러봐봐. 아, 다음번. <웃음> 아 씨. <웃음> <웃음> 성화, 들었어? 방구결과를 그래, 그래. 크게 해줘. 일부러 근데 어, 노렸지? 어, 진짜 방구구과 어떻게 해줘? 대박. <웃음> 다른 소리라도 해줘. 새소리다새소리다 <웃음> 에에에 성훈아 너 그럼 재미없는 거 알죠? 내 토악질 소리는 모션이 있기 때문에 내 토악질 소리를 동물 소리를 했을 때재밌는 거고 요거는 성훈아 너 알지? 안 아, 찍어 <웃음> 괜찮아 은혜야 임신하면 임산부들 다 방귀 끼잖아 저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아무것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근데 은혜너놀인거 아니야? 어떻게 아 소리 끝나자마자 빵아 <웃음> 이거 챙겨주면 이거 너무 팬티 보여 이거 보세요 여러분 어 <웃음> 이상하다 팬티 보여는데탈빠져가지고 팬티 안 보이나 봐 이거 챙길게요 여러분 팬티 보여? <웃음> <웃음> 나 <왜> 이렇게 장만이야 <웃음> 장만이 봐봐 아우 씨 그만 이렇게 로추 사냥꾼이었네 <웃음> 여러분 이렇게 짐싹다 챙겨보도록 할게요 나당 나당 자랑러리 준비 다 했고 상마니가 내일부터 오랫동안 못 봐요 그래서 상마니를 저희가 러버니님에 맡겨두거든요 그래서 상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오늘 밤에 야간사체가 한번 갔다 올게요 여보 나가자 여보 닦아봐 왜? 네. 이거 경식이 줘야지 이걸 입고 쭉방이가 생겼지 경시가 내가 이따 가져가서 여기에 넣어 주게아 더럽다 <웃음> 근데 이거는 안 입었는데 경시가 장난으로 생일 선물로준 거예요 상반이 산책시기로 나갈게요 듣고 있었다니 김상환 <목소리> 에롱사대요롱사대요 <에에에에에에에에>. <목소리> <웃음> 바닷가 살면 이게 좋습니다 앞에 그냥 바닷가 바로 산책 이야 상마 진짜 너무 복 받았다 저 봐봐 은혜야 저희가 오징어 배야 맛있겠지? <웃음> <웃음> 자 GS 갔다 갈게요 여러분 <웃음> 여러분 저 은혜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안 나오거든요 이리 이렇게 어,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리리 얼마나 사신 거예요? 5만원 뭐야 어, 아니 왜 이렇게 샀어? 물어요 <웃음> 3만원도 심한데? 아니 오빠가 와서 애들 밥 주기로 했다아 아, 맞아 맞아 은혜 오빠가 군바야랑 애들 다밥 챙겨주신다고 해가지고 대신에 과자를 채워 놓으라고 했어요 냉장고에 <웃음> 성의를 보이라고 했어 <웃음> 잘했어 3만원이면 아주 싸게 먹히는구만 <웃음> 아. 어 카메라 괜찮아? 어깨에 박아 아... <웃음> 어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자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당뇨 걸려요 자 여러분 이제 저희는 내일 아침에 출발할 때 찍을게요 내일 봐요 라탕 나탕자 여러분 이제 상망이 맡기고결혼시장으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란천도가 네. 평진전에 긴장을 가장 많한 자 그렇기 때문에 긴장도 풀어주기요 신랑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건데 신랑은 제가 하는 질문에 남자답게 큰 목소리로 조금의 망설임 없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주시라. 네. 좋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번번이 터프니 되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신랑은 신부와 같은 거라고 평생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신부가 첫사랑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숙소 왔거든요 내일 일어나가지고 쿠키팝을만나게 다시 찍어볼게요 좀 너무 피곤해서 완전 개 방전됐어요 나당나당아참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임신 소식 알리는 영상을 올린 날이거든요 좀 전에 올려가지고 은혜랑 같이 반응 보고 있는데 너 인스타 좋아요 몇개 찍혔어? 음 그게 중요하냐? 아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4,700개 롯밤 레키. 역시 <웃음> 근본은 곰팡이라니까 그게 아니고 난 그냥 은둥이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 <웃음> 와 바로 나 개쓰레기 만들어버리네 진짜 근데 저희도 댓글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고 너무 많은 축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쭈팡이도 다행히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이렇게 세계 여행도 가고 세계 여행 가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 덕이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배고파 <웃음> 감동적인 멘트를 하고 있는데 박살을 내버린다주쭈이다아쭈이가 아, 배고프네 아 그거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죠 여러분 아 사실 내가 배고프고 이거는 성은아 편집해라 근데 욕 처먹는다 일단 저희는 이제 너무 기쁜 소식을 알린 상태라서 잠이 잘안 오거든요 이어나가가지고 저거 <웃음> 걸꽂 <것> 바로 <웃음> 진짜 너 요새 나 쓰레기 만들더라 쭉빠이가지고 <웃음> 저희는 이제 자고 내일 공항 가가지고 아마 쭉허버들 대일마요 라당라당 저랑 지금 공항 왔는데 쿠키커플 지각해가지고 빨리 한마디에 쿠리카 언니한테 언니 빨리 와 <웃음> 찍소리도 못하면서. 여보, 코끼 커플 너무 안 오는데. 오면은 너가 구리코한테 한마디 해야 될것 같아. 할수 있지? 당연하지. 지었어 구리코 김경식. 아, 언니, 몇 시간 걸렸어요? 혼낸다며, 구리코. 늦게 와가지고. <웃음>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웃음> 카메라 더 앉아가지고. 왜 앉았어? 숙제 한 거야? 어, 숙제? 네네, 아, 네. 숙제 하느라. 이따가 벗어줄게요. 코끼리 팬티 입고 있거든요. <웃음> 근데 구리코 착각한 게 있는데, 은혜가 입었어요, 사실. <웃음> 만든 사람의 의도하고 다르네. 다르지 다르지. 멋있다. <웃음> 멋있다. <웃음> 그리고 근데 이번 풍견 대용에서 이세를 만들 건가요? <웃음> 네. <웃음> 간발레 <웃음> 근데 뭔가 옷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배가 많이 나왔어. 아니야. 한번 보여줘. 어머 보여줘. 어머 배 봐요. 경지가 너 배기야 이거. 저 지금 개 배고파요. <웃음> 몇 킬로야? 82? <웃음> 아, 거아 아니면, 진짜 큰거 알자. 팔십이요? 너무 웃기려고 하지 마. 그렇죠? 자, 여러분, 일단 체크인 하러 갈게요. 자, 티켓팅하고 밥 먹으러 오는 경식이 좀 현빈 느낌이네, 맞지? 얼마나. 바로. 임 크라임 <웃음> 경식가너비행기안무서 놀이기구 이런 거못 하잖아 계속 옆에서 끌고 가 괜찮다고 말해줘 <웃음> 불안에 <웃음> 떠나 쩔보가 있습니다 K180에 몸무게 100kg 근데 겁나마아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나왔거든요 저희가 한국에서 택시를 미리 예약을 해 놓고 가지고 환타파인 예스 예스 자 여러분 저희 리조트 도착했습니다 좋지 은네 여기 내가 예약했는데 그니까 러 역시 눈썹이 좋다 야 우와 방 너무 좋아요 지금 빨리 짐 풀고 나가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밥 먹을게요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에요 비 온다고 밖에? 뭐야 와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어. 근데 수영장도에 이거 바로 다이빙 해 되겠다 머리 깨치지자 <웃음> 일단 나가서 밥좀 먹을게요 자 여러분 태국 오자마자 인도 음식점 왔거든요 한국인과 일본인이 <웃음> 태국에 와서 인도 <인도인을> 음식아요 <웃음> 너무 맛있겠다 뭐뭐뭐 뭐, 뭐. 역시 은혜 이런 거잘 먹는다고 또 인도 음식 굉장히 매니아이기 때문에 상만리한테 먹이주는 거왜 이거 나와 안자라고 해줘 안자 <웃음> 총배를 음 고르곤졸라 같아 고르곤졸라 자 여러분 다 먹고 들어왔는데 지금 밖에 방음이 너무 안되고 앞에가 너무 시끄러운 곳이어가지고임산부가자기한좀 빡셉니다 괜찮아? 아니 자한국시가 새벽 4시거든요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서 조심 먹을 때 찍혀 라상라삭자 여러분 5시간 자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어제 진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여기 완전 유흥가여가지고 태교 여행에는 사실 안 맞는 그런 숙소가 <웃음> 아니에요 <아니었더라고>. 고싶었다 <웃음> 근데 이거 누구 원망할 게 아니라 자기가 골랐어 <웃음> 자 여러분 어제 밤에만 봐죠 이게 나쁜 경입니다 어우 좋은데 <웃음> <웃음> 와너 몰골 진짜 42세야 지금 42세 <웃음> 야 먹자 먹자 와씨 너무 맛있겠다 아좀 네? 브런치 같네 나도 진짜 브런치 같잖아 빵집나 남은 거 같아 <웃음> 바로 먹어볼게요 초고베르 음 처음에 사서 별로였거든요? 맛있는 이게 뭐예요? 오믈렛 아 오믈렛 해달라고 하면 돼요? 네. 아선식인은 그냥 <웃음> <웃음> 이걸 원했는데? 집에서도 할수 있는 거? 같이 왔던지 한 번에 한 번에 한번 해도 다게티로 자로 이제 밖으로 나가볼게요. 바닷가 그쪽에 낚시해도 돼? 안되지 죄송합니다. 경식이네 쳐들어요. 경식고 하이. 그리고 오늘 맞춰 입은 거 맞죠 저랑? Uh. <웃음> 아. 속초. 어, 이 여러분 석초입니다. 석초. 어이 <웃음> 석? 오해루즈 가고 싶은데? 아니 나 남이 쓰는 야 뭐야? 둘이 뭐야? 명철입니다. <웃음> 신주입니다. <웃음> <하십니다. 웃음>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 낙가상. 낙가상. 낙가상 무서워요. 제터스키제터스키 무서워요. 네, 네. <웃음> <웃음> <웃음> 식씨 엄청 질투하시네요. 너무 <웃음> 야 순자 빨리 와 순자. 옆에 누구야? 너희 보이가 영식이네 영식이. <웃음> 역시 해외하면 르타벅 스장고 여기 마리와나가 합법이 돼가지고 서벅스 말고 다른 음식점 이런 데는 마리와나를 빼달라고 꼭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유자콜드브루래요. 진짜 신기해. 같이 먹어. 맛이 없어? 어 처음에 되게 이상한데 진짜 매력적이야 오 진짜.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매력적이지 아요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쵸? 오오오 그렇죠? 오오 뒷맛이 어, 맞다 오오 여기 처음에 이상하죠 이상해 어 아니 근데 진짜 끝맛 네. 괜찮은데? 근데 너 은혜가 얼마나 까들어온지 이제 보게 될 거다 <웃음> 구라야 구라 맛있어 뒤에가 뒤에가 괜찮지 진짜 이거 뭐야? 태국 흑물 아이스 <웃음> 호지차 얼그레이 젤리 야 젤리 보여줘 <웃음> 젤리가 약간 바라탕 안에 중국 당면 저렇게 들어가있지 <웃음> <웃음> 어. 손 높기 선지 선지 <웃음> 이것도 그래 처음 먹었을 때 뭐야 했는데 맛있어 진짜 진짜 진짜 형뭐하 <웃음> 음, 젤리 하지고 뭔열좀 괜찮네. 이거 <웃음> <웃음> 어, 진짜 괜찮아. 리 먹어 야 인상 쓰고 있어. 괜찮아. 처음 <웃음> <웃음> 이상하죠. 근데 이제 맛있어집니다. 맛있어 <웃음> <웃음> 계속 이상하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웃음> <웃음> 그렇지? <그치? 사실은 웃음> 이거 무조건 형식이 선글라스인데요 오 이거 너무 괜찮은데? <웃음> 어 너무 괜찮은데? 괜아아아니 그거 보고 웃으게니에요 100kg 30kg 웃잖아 <웃음> 나 이렇게 좀큰게좀잘 어울려 <웃음>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이거 괜찮죠? How much?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야 <웃음> <Yeah>, 디스카운트 지야아 <Okay. 웃음> <웃음> too expensive too expensive <웃음> 4만 원이잖아 good <웃음> 랩트잇 에이 노노 no, no. 얼마만 살 건데 다음아이 되게 미안해서 아니 나한테 얘기해 줘 2만원? 400 400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okay? 거봐 이렇게 팍팍 깎아야 되니까 배를 그럼 300까지 말해볼까 <웃음> 이제 끝났어 아, 네. 이제 끝났어 땡큐 이런 건 잃어버려도 되잖아 그럼 그럼 그럼 땡큐 유아 핸섬 a 아, 네. 로트마이 유튜브 헬 b 땡큐 아 브라더 600 플리즈 a s e 와 여러분 갑자기 스콜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데요 여기는 일단 비를 피하고 먹을 거를 좀 찾아가지고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새로 생긴 쇼핑센터 왔습니다 여기서 일단 밥을 추배를 할게요야 이거 우리나라 그런 것처럼 파네 맞지? 근데 이건 뭐야? 스모크 폴크 숄더 돼지 어깨래 아 미친놈아 하 신나는... <웃음> <웃음> 여러분 저 이거 시켰는데 잘못 시킨 거 같은데? 아니 왜 국물 있냐고 이거 그림에 국물이 없었는데 물어봤나? 고수 냄새 나요? 맡아봐 아니요? 안나 안나? 아, 바질 냄새 네, 바질. 바질이야? 바질 냄새 못 간다 자 먹어볼게요 아, 나 나오고 있는데 까르고 달아 아.. 음... 기분, 음... 기분 되게 나죠? 잘못 시켰어 이거 먹어요 아냐 저거 할거 같아 야니거 네 제일 맛있어 보인다 제가 좋아하는 향이 나요 맛있어? 맛있어? 저 좋아하는 겨드랑이 향이 나요 응. 근데 뭔지 알죠? 겨드랑이 향 내가 이만하니까 이사만 만난 거 같은데 약간 입덧 유발자네 <웃음> 너또할것 같은데 지금 그냥. <웃음> <웃음> 겨드랑이 향이 난다고? 난좋아요이 향을 어, 뭐지? 너 진짜 못 먹잖아 이런 거 근데 전 이건 좋아해아 진짜로? 고기가 어. 풍쿰한한아 그거 겨드랑이 향을 한 거나 네. 경식 거기서 그, 그 향이 나요? 자주 나요 자, 자주 나요? 나 햇반 돌려서 먹지 저 겨드랑이 먹어볼게요 <웃음> 아니 근데 그 향이 있다 이거 먹어 아이아이 아니, 아니, 이제 윤니아 겨드랑이 냄새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걸요 그러지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거 아니, 아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거 저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지니아거 아니, 아니, 아거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맛있어요? 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요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웃음> 자 여기서 원피스 보고 야, 우리 하와이 한번 보자 형 2X라지 아니야요저 X라지 뭔 소리야 야 라지 아 진짜 받아봐 몇이야 F-A-T-C 야큰거 맞네 여기 4X라지까지 <웃음> 있어 너 한번 보자 아니, 근데 어깨 어, 아, 미안, 미안, 미안. 고에 걸라고. <웃음> 아 근데 여기선 트위스 입어야겠다. 네. 이거 한번 골라서 커플 들기를 맞출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커플템으로 옷 샀고 수영장에서 다 같이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산 옷들로 갈아입고 하려고 했는데 수영을 먼저 하고 하기로 해가지고 수영장으로 먼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뭐 해외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냥 옷통 다 벗고 경식이가 수영을 진짜 잘하네요. 근데 저랑은 수영을 아예 못하거든요. 아주 멋있게 폼 나면서 쉽게 수영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안다그래가지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순자야. 오. 오. <웃음> 올라프 아니에요? <웃음> 올라프가 여기 있네. 아니, 너무. 너 몸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 아, 저는 단백질 먹고. 와, 진짜. <웃음> 아, 너 진짜 어두운 데서 보니까 진짜 같아. 와. <웃음> <웃음> 오... 근데 덕국지 위치가 다른데. <웃음> 아, 하지 마, 장피해. <웃음> 어때요, 그럼? <넌>? 덕국지가. <웃음> <웃음> 전보다 잘. <웃음> 경수 씨 알려주세요. 형때 팀의 노딱꾼 거아니에요이 저씨 이, 이 정도라고. <웃음> 다라라라라라라. <웃음> 아유 시원하죠? 내가 팔자가 생겼는데요. 시원. 시원. 한번 들어가자. 은혜야 어디니? <웃음> 은혜야. <웃음> <웃음> 약간 미국 인사 보면 이런 거좀 하지 않나요? 아 존나 멋있어. 경수 씨 잘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형이 보니까 뜨는 건 네. 하지, 가는 게 아니야. 일단 야, 보여줄게 야. 한 번. 내가 헌터폰인데 내가 이씨를 보지. 많... 오 뭐야 잘해 보이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래너 가서 탐 가봐. 오 근데 왜 숨을 안 쉬어? 대 왜냐? 쟤 졸업. 졸업이 <웃음> <웃음> 머리 넣고 할수 있나?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이거 뭐야? 오 뭐야? <웃음> 숨 쉬었어요 <웃음> 잘 안되네 머리 넣고 시작해 머리 넣고 머리 넣고. 무서워 형이 지금까지 잡은 수많은 물고기들의 마음을 이해를 한번 해보라고 <웃음> 배수구가 있었네 숨을 못 쉬게 했네 너 이쪽으로 숨 쉬는 거 한번 찍어볼게 어떻게 쉬는지 한번 볼게 한 번만 하나 둘자 <웃음> <웃음> 성훈아 여기 캡처해서 얘 얼굴 좀 막아줘 술이 잘안 못했지 잠깐만 오 뭐야 x3 뭐야, 뭐야, 뭐야. 오우, 접영. 아, <웃음> 오우, <웃음> 어, <배불로. 웃음> <웃음> <웃음> <형식아, 이마가> 뭐야? 잘한다. 저병해줘저 병, 올라가는 수식. 어, 해 봐. 오우, 씨, 어, 개구리, 개구리, 옥경이지. 가 이마, 이거 뭐야? 저 병, 어떻게? 그리고...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오깐 잠깐, 잠깐, 하깐 잠깐, 기맞아맞아리 뭐, 그래. right. 빠져 턱빠 tapped...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리머리가이 아니, 뭐. <웃음> <ís> e 이거 계속 연습해 볼게요 우리 거좀 해봐요. 무서워. 보전적인 잠수 게임 하면 할까요와 진짜 해보자. 중간에 나와서 막 이런 거. 혹시 만약에 진짜? 올라오잖아? 네. 그러면 여보가 머리로 눌러줘야 돼. 진짜 나오기 없어. 어, 참 나오기 참. 없어. 떨어져, 떨어져. 준비, 시작. 뭐일까? <웃음> 동진이가 저태울수 있대요. 물에서. 돌아. 돌아. 경진아 괜찮아? 주시 <주식> 심하게 나는데? <웃음> 아니, 아니, 어, 어. <웃음> <웃음> <웃음> 아니 형이 진짜 신기한 기술이네. 나가 보자. 하나, 둘, 셋. 오. <웃음> <웃음> <웃음> 왜 하자고? <웃음> 너무 <웃음> 돌아가지 않니? <웃음> 나왔는데 또 비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숨어 있다가. <웃음> 덕시라 커플 아니야? 그러니까. 경식차기! 저기있었다 <웃음> 여러요 은혜랑 경식이랑 한국식당을 굉장히 좋아하게 때문에 람겹살 한번 때려 갈게요 여러분. 원래 이런 데와서또 한국식당 먹으면 좀 다르다 맞지? 다 맛집이에요 진짜 한국식당은 오 역시 태국 이런 야시장이 맞지?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웃음> 잘 지냈어요? 잘 <웃음> 지냈어요 초마로! 초마로! 왜! 왜! <웃음> 여성스럽게 왜를 잘 하시네 헐쟤 너무 귀엽다 어오오야김기또 겁먹었다 그니이 그러니까, 일로 와 와. <웃음> 아이고 액긴다 액겨 예 너무 이쁘다 맞지 은혜 찾았다. 자, 자, 마루 자자 자, 마루라는 식당입니다야 너무 맛있겠는데 뭐 먹지? 여기 내일도 올래? <웃음> 아니 이럴 거면 태국을 왜 왔어요 근데 <웃음> <웃음> 여기 한국인데 어머 금도다 준다 뭐 태국은 한달된 사람 같아 우리 어 마늘 마늘 음. 거지 진짜 다음에는 그냥 전주 이런데로 가는 거 어때 우리 멀리 태국까지 가지 말고 일본에서는 식당 가서 김치 먹으면 어, 달거든아 그, 그, 그. 거긴 다나? 한국맛이 어디에 은혜야? 산거인가? 종갓냐아니 근데 종갓집보다 맛있어 어? 종갓집 죄송합다자자자 <웃음> <재산한다. 웃음> 여러분 메인하마 우와 씨, 너무 맛있겠다 호봉칸 <웃음> 이야 미쳤는데 <웃음> 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음, 맛있게 너무 맛있게 맛있게 한국 가자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때요 어때요? 너무 맛있구나 행복 <웃음> 진짜 제일 행복해 보인다 와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밥 먹고 마사지 한번 받아야 죠도 왔는데 자 마사지 한번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쓰고 어 깔끔한데 왔어요 깔끔한데 은혜는 임산부기 때문에 얼굴만 딱 받는 걸로 하고 나머지 셋은 바디 마사지 여러분 은혜는 혼자 저기서 얼굴 마사지 받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웃음> 마사지 받고 나왔는데 얼굴이 개 부었거든요 은혜는 얼굴 마사지 했는데 어땠어? 개 아팠거든요 진짜 제 얼굴 다 갈리는 줄 알았어 내거 먹은 거 같아 조그맣게 나 있는 애들 있죠 흰색깔로 네막 음. 집중해 어 미안해 폴을 <웃음> 물로 비빈건지 철수세미 <웃음> 같은 거 있지 먼 철수세미 여러분 경식이랑 쿠리코는 늦게 들어가가지고 경식이랑 쿠리코 좀 기다릴게요 경식이랑 쿠리코 기다리는 동안 저희 카페 왔거든요 4시서 왔지만 둘만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고 성훈아 모자이크 하나 미안하다아 아니 벌써 내가 이런 핫초만 아 이렇게 하면 모자이크 안 해도 되구나 이렇게 한번 찍어보자 그냥 <웃음> <웃음> 아유 그래가지고 은혜가 진짜 너무 아프다 면서 근데 진짜 예민해서 짜증나 죽겠어요 왔어? 예 <웃음> 은혜가 저거 샀거든요 방금 <웃음> 아, <웃음> 크리스마스 <웃음> 크리스마스 <웃음> 아니 저거 배 위에 올라가 있는 게 개빡치네 자 여러분 시장 왔는데 여기는 뭐해산물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와 크레인피쉬 예. 야이 가오린도 있고 여러분 여기 무늬 어, 오징어도 아, 있네 안녕하세요 맙사 맛있어요 네. 아 맛있어요 오빠 맛있어? 맛있어, 오빠 오빠 <웃음> <오빠라, 웃음> 형이라고 해주세요 형 오빠 사랑해요 <웃음> 한국말 왜이렇게 잘해 여기 완전 가는 길마다 호갱이야 <봐라, <봐라> <봐라> 아,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 <봐라> 배불러 지금 배불러 배불러 <봐라> 배불러 배불러 가비 <봐라> <봐라> <봐라> <봐라> <봐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라고 했는데 형국은 아이고 아, 그래. 와 이게 빨판사오가이 생긴 사오도 있고 진짜 아, 다양합니다 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너무 신나오지 응. 여러분 이렇게 태국 태교여행의 이틀차 밤이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3일 남았거든요 그 나머지 동안은 이제 다음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내일 봐요 아니 아니 아니 다음편에 봐요 라탕라탕아 라삭 이거 라상라삭 여행 끝나니까 <봄> 빵이요? <봄>